안녕하세요 한효진입니다 오늘은 홍대 사운드 팩토리 전시를 다녀온 후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알게 된건 2021년 12월 31일 새벽에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는데 홍보 내용을 보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홍대에 있는 사운드 팩토리에서 음악 관련된 전시를 하고 1층에서는 음악 관련된 전시를 하고 2층에서는 FYI라는 인턴십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운드 팩토리의 음악 전시는 2022년 1월 31일까지고 FYI 인턴십 프로그램은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전시 마감이라 마감날 그 홍보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당일날 바로 가게 됐고요. 31일은 금요일이었기 었 때문에 저는 조교 활동을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31일이잖아요. 2021년 마지막 날이잖아요. 직원들은 종무식을 한다고 오전 12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부서 각자별로 뭐 퇴근을 하거나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도서관도 12시까지만 하고 학생종합지원센터도 12시까지만 한다는 공지들이 떴는데 저는 조교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웃음> 근무를 그냥 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주임교수님께서 우리도 일찍 가자 하시면서 저를 2시에 퇴근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바로 홍대로 달려갔어요 처음에 홍대 사운드팩토리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 들어가니까 방역지침을 위해서 QR코드 체크인을 해야 된다고 직원분께서 친절히 안내해주셨고요. QR코드 체크인할 때 와이파이가 필요하잖아요. 그 사운드 팩토리에서는 자체 와이파이, 프리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께서 친절히 프리 와이파이를 먼저 연결한 후에 QR코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QR코드 입력 이후에는 사운드 팩토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책자를 보여주셨는데요. 이 안에는 사운드 팩토리에서 어떤 전시를 하고 있는지 설명이 들어있고 뒤쪽에 보면 이렇게 도장을 받는 란이 나와요. 전시를 체험하면 도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체험한 이후에 체험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샷을 남겨뒀다가 직원분께 보여드리면 이런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제가 처음에 체험했던 것은 MP3였고요. 근무라고 갔어서 짐이 좀 무거웠어요. 백팩이랑 에코백을 지고 그다음에 그날이 엄청 추운 날이라 코트도 좀 두꺼운 코트를 입고 갔더니 짐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구역을 찾다 보니까 그곳이 MP3가 놓여있는 장소라서 MP3를 제일 먼저 체험을 했고 MP3는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스마트폰이 나왔어서 그냥 스마트폰 아니면 휴대폰에 있는 MP3 기능을 이용해서 그, 그, 그 이후부터는 MP3를 이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MP3라는 것을 다시 접해보게 돼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어요. 플레이 버튼, 스탑 버튼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이 뭔지 를 모르니까 계속 헤매면서 막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린 시절이 생각났었던 체험이었고요. 두 번째는 턴테이블을 선택했어요. 제가 턴테이블은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LP판 막 유명하잖아요. 요새 LP판으로 막 가수들 음반 내고 하는데 한 번도 턴테이블을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해서 두 번째는 턴테이블을 사용했고 이 설명문에 보니까 턴테이블 옆에 바이닐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바이닐을 꺼내서 뭐, 턴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바이닐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열심히 했어요. 집에 와서. 그랬더니 바이닐이라는 건 소재 이름이긴 한데 보통 이 음악에서 바이닐이라고 하면 그 동그란 판 자체를 얘기한대요. 음악을 담을 수 있는 판 자체를 얘기하고 그판 중에서 LP라는 게 있고 SP라는 게 있고, EP라는 게 있다고 해요. 전부 다 영문 약자고, 그 각각마다 특징이 좀 달라서 음악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분수나, 아니면 뭐 앞뒤를 쓸수 있다, 없다, 약간 이런 차이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LP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LP라는 단어가 익숙한데, 그런 LP 모양의 음악을 넣을 수 있는 것을 총칭해서 이제 바이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LP를 들을 수 있는 턴테이블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직원분한테 여쭤봤어요 그 입장 했었을 때 입장을 도와주셨던 직원분이 얘기하시기를 잘 모르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이 중간에 있으니까 물어보라고 그러면 안내해줄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 앞에 계신 직원분한테 가가지고 어,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니까 사용법까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턴테이블은 LP를 그 턴테이블에 올려놓고 바늘을 올려놓는 것부터가 음악을 듣는 뭐 시작이라고 말씀해 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위를 되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들었던 LP는 퀸의 LP였고요. LP가 놓여져 있는 곳 중에서 그냥 첫 번째가 퀸이라고 이제 써진 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퀸이 누군지는 아니까 영화를 봐서 그래서 퀸의 LP를 픽업해서 맨 먼저 들어 봤고요. 신기했던 게 뭐냐면 LP를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LP는 카세트테이프랑 약간 비슷해요. 그게 뭔 소리냐면 순서대로 들어야 되더라고요. 첫 번째 곡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냥 순서대로 들을 수 있고 제가 건너뛸 수가 없더라고요. CD처럼 그렇게 건너뛸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 LP가 CD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CD처럼 건너 건너 건너서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두 번째는 카우보이 비밥이라는 음악 OST를 듣게 됐어요. 그 LP판이 놓여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어떤 걸또 들어볼까 하고 찾아보는데 카우보이 비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는데 OST가 워낙 유명해서 맨 처음 그 도입부 OST가 네 굉장히 유명해서 카우보이 비밥을 선택해서 들어보기를 했습니다.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카세트 테이프도 있고 CD를 들어볼 수 있는 구간도 있었고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들어볼 수 있는 구간도 있었는데요. 어, 태블릿 PC를 한번 선택해서 들어봤어요. 그게 가장 최근에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니까요. 데 역시나 뭐 음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음원 음원들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었고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기들이 변하면서 음악을 소비하는 패턴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초기에는 음악을 한 가지 구성 전체를 유기적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그것을 다 소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다 하면 최근에는 이 전체가 아니라 하나하나 개체 개체로서 소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됐던 시간이었어요. 장단은 있는데 어떤 게 좋은지는 사람마다 다를 거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어떤 아티스트가 자신의 앨범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각구의 노력을 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뭐 싱어송라이터처럼 자신이 스스로 1번부터 뭐 13번까지의 앨범을 다 제작하거나 작곡을 하거나 작사를 하거나 이런 풍토가 있었다면 요새는 EP라고 해가지고 되게 짧게 짧게 음반을 내서 소비하는 패턴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다가 혼자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물론 그룹 작업을 했긴 했지만 요새는 좀더 분업화가 심화된 그런 형태라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든다는 라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음악을 소비할 때 단편 단편 아니면 확 꽂히는 음악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편이라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그렇게 변하는 흐름 속에서 어느 순간은 다시 옛 음악을 찾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다는 라 생각도 조금 들어요. 음악 체험은 거기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스탬프 두 개를 받으면 이 포춘 텔러 이거를 주세요. 이게 뭐냐면 뽑기 할수 있는 코인인데 그 무슨 뽑기냐면 운세를 점쳐볼 수 있는 뽑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뽑았냐면 짜잔 이걸 뽑았어요. 이상하게도 요즘엔 그냥 쉬운 게 좋아. 아이유 팔레트 뽑기가 신기한 게 음악 가사에서 이 뽑기 내용을 선택해왔다고 해요. 저는 약간 뭐였지? 직업은 미래운, 장래운 뭐 그런 거에서 하나를 뽑았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중간중간 포토존도 있어서 거기서도 인증샷을 찍는 게 있었고 1.5층에 가면 트리들이 많았거든요. 거기 트리에 자신이 초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가수를 쓰고 인중샷을 찍으면 또 도장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도장이 끝나면 이 밑에 가수를 신청할 수 있는 아, 이벤트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내역이 있어요. 여기에다 쓰고 그걸 집어넣으면 그 중에 추첨을 해가지고 나중에 음악회 같은 것에 초대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를 마쳤고요. 그 1.5층에 가니까 사진을 뽑을 수 있는 기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운드 팩토리에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인스타그램에 지정된 해시태그를 붙여서 올리면 조금 기다리면 그 기계에 제 사진이 떠요. 그러면 그 사진을 선택해서 그 프레임을 디자인을 선택해 가지고 그걸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여 가지고 저는 2층에서 FYI 전시를 보고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를 골라서 프린트를 해봤어요. 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알차고 즐거운 전시였고요. 특히 가장 좋았던 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전시를 차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그냥 방목형으로 놔둬주신다는 게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 질문하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운드 팩토리 전시 후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2022년 1월 31일까지 이 전시는 계속되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있으시면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FYI 전시를 후기로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한유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